심어봤어요 진짜 심어봤네요 <목소리를> 줄게요. <웃음> <웃음> 나만 믿어! 내가 방울토마토 먹게 해줄게 네, 유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구 t 브에요 <웃음> 아, 맞아! <웃음> 자, 한번 끼워볼까요? 구기친구들을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어, 언니들이 앞에서 하는 걸좀 봤기 때문에 수월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과연? 이거 좀 소리 좋아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군요? 냄새는 왜 맡는거죠? 그러니까 이거로물못색게 이렇게 맡는거잖아 안돼요 이거 끼우는거 아까 봤다면 너네 내가 <목소리> <목소리> 안 봤어요 이렇게 아, 아니에 아니야 이렇게 끼우는거야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사를 이렇게 안짓거든요 잘.. 어? 뭐.. 어, 뭐야? 흙냄새 나. 아나 어, 먹는 줄 알았잖아. 흙냄새 안 와. 너네는 흙이 많아. 흙냄새가 오랜만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도쿄씨 약간씩 네. 이렇게 펴주실래요? 물! 코끼리 넣어볼게요. 네. 이제 이거 좀.. 고을 파줄게요. 여자 를 이쪽에 둘게요. 시시불이로 물 물을 주면요. 하밤이틀밤시시드득 뽀드득 싹이나 열이 나면 진짜 그냥 막 뿌리는데? 시다 튀어나왔어. 맞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원래 약간 이렇게 무관심해야 잘나는 거 아시죠? 아니야 사랑을 줘야 돼 너네 저희... 이름 뭐야? 저희요? 저희는 구고즈의 최장신 <웃음> 제일 높게 자랄 거기 때문에 쉐어리 장윤욱 <웃음> 어... 최장신 후고즈의 최장신 음에안 든다 근데 진짜 최장신이어서 네. 더 자존심 상한다 그러니까, 짜증나 <웃음> 자 물을 뿌려보겠습니다 <웃음> 어. 괜찮아. 괜찮지 다른데에요. 음. 이렇게 맞아요? 오월. 깔끔하게 뜯는다. 음. 이름 써줘야 되나? 어. 정말. 뿌듯하고. 그거 아시죠? 그거 실험해서 좋은 말 해준 양파 달달한 거. 좋은 말 해줘요. 좋은 말 해줘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넌 정말 예뻐 많이 자라서 고기받쳐 내줘 <웃음> 아 잔인해 이 <예쁜> 맞아요? <웃음> 이러면 맞아. 잔인한데? 나뿌줘 우와 오 야, 감사합니다 와우와 와우. 마음에 드는군 우리 친구들 옆으로 이동이 좋다 대결이다 너네 우리는 절대 아이스크림사지 않을 거야 주윤이랑 나 되게 신티템인데까 음. 그 색깔이 되게 이쁘다 진짜. <웃음> <웃음> <그쵸? 웃음> 마음에들어 와우. 와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텃밭 친구들을 심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좋밌어요 얼마나 잘 자랄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크게 예쁘게 자랄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먹는, 먹는 그날까지! 샐러드 먹는 그날까지! 도라 띠러드 도라 띠러드 먹는 그날까지! 애정 뿜뿜 뿜뿜 저희가 키우는 모습들 자주자주 자주 찍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누가 잘 키우는지 못 키우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아리아즈였습니다. 어떡하죠? 몰랐던 깔아 하 비닐하우스에...